안녕하세요 실험하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앞에 준비한 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에는 3300x vs 3600이었습니다 저번 시간 뭐였죠? 저번 시간은 프로틴킬러라는 이름으로 제가 썸네일을 만들어 놨는데 어, 3100, 3300, 3500을 각각 비교해 를 봤었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이 영상 보셨는 분들은 알겠지만 3300x가 코어 숫자가 두개 적음에도 불구하고 8개의 스레드, 그리고 좀더 높은 클럭 거기에다가 1ccx 구조로 3500x를 게이밍에서 이겨버렸습니다. 뭐 10%까지는 차이가 안났는데음 8% 정도는 되는, 아주 높은 차이죠. 그 정도 차이로 격차를 벌려버렸어요. 그럼 게이밍은 뭐다? 게이밍은 3300x가 확실히 3500x를 이겨버렸다. 정도로 결론 내도 되는 영상이었죠. 그 영상 을 올리고 나니까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게 이거더라고요 그럼 설마 1ccx 구조인 3300x가 3600도 잡는거 아닙니까? 3600도 2ccx니까 어, 코어가 6개로 많더라도 어, 스레드가 12개가 되더라도 그래도 3300x한테 게임의 성능에서 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방금 영상을 보여드린거예요 영상에서는 어땠죠? 3300x가 대충 한 1% 차이로 지긴 졌어요. 3600한테 지긴 졌는데 1%는 뭐, 두세 번째면 1, 2프레임은 바뀔 수 있으니까, 오차 범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결국 뭐, 3300X하고, 3600은, 음 약간 어거지 써가면, 어, 동급의 게임의 성능을 보여준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럼 5만원 더 주고 3600을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결론까지 나버려요. 그리고, 끝내버리면, 섭섭하겠죠? 왜 섭섭하겠어요? 3600 유저분들은, 나는 게임만 하기 위해서 산게 아니다 어, 나는 이걸로 작업도 한다 라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상 또 3600으로 게임만 하는 유저도 많다는 거죠 그럼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야 어디 아반떼를 속도가 갔다고 소나타에 비비냐 아니다 우리 3600 가지고 게임을 하더라도 게임하면서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응? 게임을 하면서 디스코드 유튜브 같이 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게임하면서 저사양 게임 아니면 애플레이 하나 정도 띄울 수가 있잖아. 또는 어, 무탄 영상, 야구 영상을 위해서 토렌트도 켜놓을 수 있는데 게임하면서 이러면 CPU 점유율이 올라가잖아. 그때 분명히 3600이 좋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어,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실험해도 그런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실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영상은 맛백기였고요 실제 여러분 중요하게 봐야 될 영상은 뒤에 영상입니다 왜? 3600을 단일 게임을 하기 위해서 사는게 아니라는거죠 게임을 하면서 딴짓을 하기 위해 3600을 사신 분들 그분들 위해 이 영상을 바칩니다 빨리 좋아요 박아줘요 그럼 영상 한번 보도록 하죠 실험 조건은 게임 플러스 1앱플레이어 거기에다가 유튜브 영상 내꺼에요. <웃음> 내꺼 하나 창 하나 딱 띄운거에요 아! 혹시나 의심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한테 살짝 보여줍니다. 이 상태로 돌렸어요 애플레이어는 그 리니지 2M 요거 한개 실행했고요 그리고 CPU 사용률은 3300 기준으로는 19% 정도였고요 그리고 3600 기준으로는 10% 11%, 12%, 12 사이였습니다. 보실피, 이렇게 유, 유튜브 영상 하나, 그리고 여기에 애플레이 하나. 이상태에서 게임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네, 여러분 다른 유튜브 채널과 차별된 영상 진짜로 제가 준비한 영상 잘 보셨나요? 어때요? 3600이 살만한 값어치가 있던가요? 어, 그렇게 영상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 아 그러면 은제 생각을 버무려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일단 표를 만들어 왔어요 3300X 플러스 이0 7 0 슈퍼 게임 단일 게임 그러니까 다른 걸 켜지 않고 순수하게 게임을 켰을 때그3 6 0 0 플러스 2군충 슈퍼 마찬가지로 단일게이밍 상태로 봤을때는 배그에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 7프레임 차이로 3600이 이겼어요 그리고 GTA같은 경우에도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옛날게임이라 그런지 깡클럭이 높은 3 4 0 0 x 가 미묘하게 이겼네요 2프레임 차이로 어, 디비전같은 경우에는 또한 4프레임 차이로 3600이 이겼고요 모너는 둘이 거의 동률이에요 차이가 없어 그리고 워전 같은 경우는 최저 프레임이 꽤큰 격차가 나긴 했는데 평균 프레임은 얼마 차이가 안나요 어쨌든 3600이 긴거고 오버워치도 야 이건 차이 난다카기도참 애매하긴 한데 오차값에 가까울 정도로 1프레임 2프레임 차이죠 어쨌든 3600이 이습니다 그래서 게임 4가지 게임 평균 프레임을 낼게요 왜 그러냐면 은 어, 워전 같은 경우에 이게 오차값이 좀 심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 플레이 구간이 다르니까 그리고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거를 갑에 넣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얘는 그냥 똑같이 나올 거예요 오버워치가 워낙 최적화 잘 돼서 그래서 차이가 그래도 좀 있는 애들 4개 평균을 내봤어요 어떻게 됐나요? 사실상 뭐 1.49% 차이면은 어, 오차범위 아니냐 야 이거 3600이 좋다고 하기 애매하네 라고 하실 겁니다 맞아요 아까 전에 그 영상 보여주기 그러니까 두번째 영상 보여주기 전에도 똑같은 수를 했죠 야 이건 그냥 순수 게임밖에 안하면은 3600을 굳이 갈 필요가 없겠구나 할 정도로 워낙 격차가 적어요 그런데 이제 앱플레이 하나랑 그리고 웹사이트 하나 올려놓은거죠 유튜브 그렇게 봤을때는 어떻게 됐나요 잘 보세요 차이가 꽤 큽니다 3300, 3 7 0 0주황색 보시면 되는데 어 3300X는 1 6 0 얘는 174 얼마 차이 났죠? 14프레임 차이 났습니다 10%까지는 안되지만 한 8, 9% 차이가 난거죠? GTA는 어떻게 해요? GTA는 얘는 100이고 얘는 1 1 4예요 14프레임 차이 나죠 이건 그냥 10%가 넘어갔죠? 딱 14%가 차이 난거예요 기본이 100이니까 디비전은 독특하게도 최소 프레임은 앞에 이기고 그것 때문인지 평균 프레임도 앞에 이겼습니다 근데 1프레임 차이예요 아 어, 뭐, 사실, 이 정도면, 오차 값에 가깝지 않느냐? 해도 뭐, 할 말이 없긴 한데, 여튼, 비슷하게 나왔어. 네. 디비전2는 비슷하게 나왔어요. 몬스터 헌터. 몬스터 헌터에서도, 이제, 차이가 생겼어요. 원래 완전 똑같았잖아요. 완전 똑같았는데, 어, 최소 프레임은 좀 많이 차이 나죠? 7프레임 차이 나고, 평균 프레임도 3프레임 차이 났으니까, 이제, 오차 범위는 벗어났다 보면 됩니다. 어, 평균 성능이 한 4%쯤 차이가 난 거예요. 에, 쭉, 이 4개를 합쳐서 보면은, 꽤 격차가 커졌죠 129프레임 그러니까 거의 130프레임이긴 한데 거기에 137프레임이에요 성능적으로 얼마 차이냐 약 6%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5.78% 그래서 달랑 10%밖에 자원을 안 썼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보다 만약에 좀더 많은 자원을 CPU에 활용해서 쓴다면은 이거보다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 10% 썼는데도 이만큼 벌어졌으니까요 찹실백의 숨겨진 힘을 10%밖에 안 땡겨 썼는데 6%가 격차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20%, 30% 땡겨 쓰게 된다면 이게 6%가 10%, 12%, 13%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것도 실험해서 보여주면 좋겠지만 제가 아시다시피 본업이 따로 있는 관계로 그걸 따로 보여드리지 못한 건 조금 아쉽게 생각하지만 분명히 체감할 차이는 있을 겁니다. 왜? c 표 u 변이 오게 되있거든요좀더 많이 땡겼을 때아 그러면 얘네 지금 가격이 얼마 차이나요? 어이씨 5만도 차이 안난다고? 예 현금 최저가 기준을 보면 5만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4만 5천만 더 주면 3천 0 0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 없어요? 2070 슈퍼 아니면 2060 슈퍼 2080 슈퍼 같은 거쓸 때는 어? 3천 0 0 쓰는 게좀 괜찮겠는데? 우리 순수하게 그냥 게임하는 경우 잘 없잖아요 나는 사실 그래요 게임하면서 로딩 시간에 뭐 해놔요 옆에 유튜브 틀어놓거나 아니면 은뭐 게임 몇 시간 잘하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현저타임을 위한 영상 하나쯤 토렌트로 받고 있거나 또는 뭐 게임하면서 모바일 게임 하나 켜놓는 경우 나는 많아요 리니지2M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진짜 게임밖에 키지 않으신가요? 인터넷 창 하나 안 열어놓고 하세요? 사실 많은 유튜버분들이 벤치를 올릴 때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늘 뭐죠 단일 게이밍으로만 보여줍니다 근데 이 단일 게이밍만 보여주는 거는 현실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에 PC방만 하더라도 PC방 관리 프로그램이 CPU 점유율을 4% 5% 먹어버려요 뭐 최적화 정말 잘 됐다 하더라도 2, 3% 는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게임만 돌리는 경우는 사실상 벤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까요?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방법이지만 실사용에 가깝지 않다는 거죠 그럼 내가 결론딱 내드리겠습니다 그래, 네가 생각하는 결론은 뭔데? 3,600은 돈을 투자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비용적으로 5만원 차이도 나지 않는데 음,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2060 슈퍼를 2070 슈퍼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13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시죠? 12만원, 13만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걔네들 성능 차이 얼마 납니까? 15% 차이 안 나요. 거의 1% 성능 올리는데 만원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4%, 5% 차이가 벌어졌어요. 하닥이 굴린 것도 아니고, 가볍게 10%의 CPU 자원을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니까.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 뭐 4, 5만원 차이 나는 거, 결국은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할때돈 차이 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게 재성능으로 쓰겠다면은, 3600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란 겁니다. 물론 뭐, 비용적으로 내가 이거 10만원, 20만원 차이 났으면은, 사실, 가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최대한 최적화해서, 3300X로 돌리라. 그랬겠는데, 음, 이 정도 가의 차이면은, 3600, 분명히 돈을 투자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아반떼를 소나타로 업그레이드 한 것처럼요. 좀더 넉넉한 여유 공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좀 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 결론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생각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60 이하에서는 에이 굳이 3200안 가도 돼요 <웃음>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였고요 어때요?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저이 영상 찍더 고생 좀 했어요 생색 좀 내겠는데 폴도안 봐봐요 폴드 지금 게임을 몇개 찍어 놨습으니까 <웃음> 이것도 여러 개 찍어서 제일 잘 나온 거 남겨 놓은 거예요. 이가 하나 찍는데 세네 번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꼭좀구독요로 눌러주세요. 다음 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실험한 남자 물러갈게요. 바이바이.